저 쓰레기 탔네. 음. 아... 행복한 길도 늘었어. 가서 3 0킬 고이라모라모라모라모라모라모라모라모라모라모 okay. <목소리> <One. Two. Three. 목소리> 어, 어딜 도적 다이가 어딜 도적 다이가 좋았다 야 괜찮네 이거 못 때렸네 태워타. 굳이 그지 선택지가 너무 많아 가날이다 오케이 okay. 뭐를 진화를 시켜야 될까? 7만원 도전 <목소리> <목소리> 깊이 있는 플레이 아 <목소리> 아주 <웃음> 예쁘네. <웃음> <웃음> 아니 말이 돼 이게? <웃음> <웃음> 불작 연구 하나씩만 가게면되네 <갈기면> 쉽네. 지금 게나는데 이게 나? 끝났는데 게임이 진짜네 주작용 단막식 파스 이에도 높아요 <목소리> 리노 어차피 필요 없거든요 그냥 핸드, 핸드 조작하자 했을때 조작 어차피 리노도 쳐 넣잖아? 야 답답했던 속이 뻥 뚫린다 야 오케이 <웃음> 오케이 무레오리 두장 다 핸드에 진 않을거잖아 그렇지 아돼 이지 권창이 탄건 약간 아쉽긴하네 도장넣고 꺼내와야겠죠? 여기 들어가 있는 주문 개수가 최소한 4,5개는 돼 보이는데 오 꺼내오지 않네요 이러면 불안 테오타를할수 있는데 그냥 테오타를 일단은 신원도용으로 한번더 원트 자 원코인 한번 내 신혼도용은 사실 게임이 끝난게 내가 파편을 가져와도 상대방 파편이 손패 있으면 어쩔 끝나기 때문에 아 근데 되게 있는 파편을 가져왔어요 아 근데 나왔어요 게임 재밌네 미친 게임이었네 이거는 근데 알바로 버티고 와, 실력과 질이야. 알바, 알바가 많이 버텨줘야 돼. 상당이될거 같은데. 올리는 걸로는. 비... 이게야 이게 왜 죽어요 이게 왜 죽어 죽여! 그냥 죽이면 되겠지 뭐 도적 저 녀석 어 까불기 전에 죽여 Yeah oh dude Woohoo woohoo Woohoo woohoo 무기를 쳤는데? 2 8 슈퍼, 슈퍼, 슈퍼, 슈퍼, 슈다고 죽은 거 같은데? 죽은 거 아니야? 이미퍼 슈퍼, 슈퍼, 게임이냐고 이게 왜 쪼야돼 아, 그리 급하게 안 해도 요아 거품없네 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일단 태오타르태오타르 대박 쓸수 있어요 게임 끝날 수 있어요 게임 자, 끝날 수 있습니다 보에서 무탈! 무탈를가져가 어? 되나? 어? 게임 거의 끝났다고 생각이 <웃음> 되는데요 자 여기서는 음. 아 근데 주는 게 너무 애매한데요 기적같은 성장은 어? 어? 기적 같은 성장을 줬어요 저는 기적 같은 성장을 제일 안줄거 같았는데 <웃음> 이러면 아니요. 플레이 선수 일단 기적 같은 성장 기분 좋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딱 지금 팔만 하기도 하고요 음... 어, 선무탑? 오.. 무탈 데나트리우스 뭐... 데나 일단 최소한 두 장인건 막았어요 <웃음> 음. 룸보라 이건 진짜 어쩔 수 없어서요 가불기 음. 네 룩삼 선수 계속 웃고 있어요 <웃음> 다이이 선수는 표정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끝났죠 네. 아... 손가락 선수. 손가락 쓰는 건 너무 심한데 요 계산하는 척 <웃음> 네. 십체력 있는데 야 아,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영능 한세번 정도는 어디 개평조도 이거는 딜이 남는데 딱만아 딱들 이런거 계산하고 아, 있어 그건가요? 어, 아, 그건 어, 그렇수 그건 있겠네요 중요하죠 예 네. 등표사격 들어오 음. 보고 한번더 하고 <웃음> 드로우를 최대한 많이 돌릴 수 있는 키의 각을 설계했나 보네요 아, 내가 아, 이겼다 내가 이겼다, <웃음> 이겼다. 딱댐으로 마무리하는 룩삼입니다그 <웃음> 이번 제이 하스편도 재밌게 보셨나요? 하스편은 여러분들의 제보를 통해 더욱 재밌어질 수 있습니다 재밌는 하스톤 스 영상이 있다면 하스편.주콘.co.kr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이 영상도 범고고가 제이요. 아, 구독도 부탁드려요.